여러 신도 님들 합장 하 시고 제가 선창 을 하면 따라 하 세요. 가장 높고 미묘 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백천만 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워라. 만나 뵙기 어려워라. 나는 이제 다행히도, 나는 이제 다행히도. 듣고 보고 진이 오니 원하오 건데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 마음은 모든,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가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마음 악한, 마음 악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마치 그 수레바퀴 따르는 마, 수레바퀴 자취처럼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웃음> 마음이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그 때문에 즐거움이 그를 따르리 마치 형체를 따르는 그림자처럼제가 어리석은 탓으로 할 양이 없는 죄를 지어왔습니다. 이제 이후, 이후 저 참회하오니 다시는 더 허물을 범하지 않고 세세 생생토로 보살의 길을 가게 하여지이다. 나는 모든 중생의 집이 되리라 거들어 고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는 모든 중생의 수호신이, 되리라. 나는 모든 중생의, 수호신이 되리라. 나는 모든 중생의 되리라. 나는 모든 중생의 길잡이가 되리라. 그들에게 걸림이 없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모든 이웃을 공경하겠습니다. 이웃과 나누어, 이웃과 나누어 갖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지은 공덕은 이웃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에 네, 편히 앉으세요. 하, 이 서울에 수준 높은 봉원사 신도님을 모시고 법회에 참여하고 보면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떨립니다. 저는 뭐 노장이 좀멋신 소리를 하려는 거 음. 점수 한번 미겨보자 이러고 계신 것 같아 좀 겁이 납니다. 이 서울에는 신도님들만 네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선임네들, 또 동국대학교 교수님들, 네 기타, 여러 신도님들 중에서도 수준 높은 분들이 여러 신도님들에게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해 드리고 듣고 배우고 해설이라고 믿습니다. 듣고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불교는 듣고 배우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옛날에 무풍신임이라는 스님이 계셨거든. 무풍신임이라는 스님이. 지난번 뭐, 그, 어, 도름날처럼 겨울 살림을 사고, 이제 좀 이따 한다 햇빛이 따뜻해지는 과정에서 스님이 바람을 짊어지고 요새처럼 다리가 좋게나지 않으시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겨울에 돌, 달리, 뚝뚝뚝 나는 그 다리를, 어? 건네 가는데, 이쪽 아래쪽에서는 젊은 여인들이 겨내 입었던 뭐, 옷이랑 또 입어 자리, 호총 같은 거반다고 겨울에 가져 나와서 빨리빨고 이러는데, 신임이 바람을 짊어지고 또 건네 가거든. <웃음> 신임, 신임, 와, 이노장이 나이 좀들으셨어 와, 신임 지고 가는 바람이몇 건이나 되는데, 이랬거든. 지목에다 있지, 이랬단 말이야. 그 소리는 누가 못해? 이랬어. 목사님의 말도 말을 못 해버리니까. 또 오늘 여기 또 계신 분이 또 스님한테 그렇게 또 묻고 대들면 그것도 곤란한데.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 와서 집에서 바쁜 일다 채취나 놓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는 일이 다 충실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아버지 어머니말잘 듣고 공부 열심히 잘했으면 그렇게 바래고 오시는 분이 아마 이봉원사에 나오신 신도님 말고 저래 나온 분들이 대다수가 그래 나이 많고 젊고 할거 없이 젊은 사람들은 젊을 때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아이고 할머니가 뭐그 저랬고 자고 그랬던 사람들도 엄마가 되나놈면 똑같아 뭐 배우고 뭐못 배우고 그게 소용없어 엄마로서의 남편 돈잘 벌어와야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는 아들내미 딸내미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진학하기 바라는 봉원사에 나오는 신도님들은 그런 분 없죠. 아마 처음 이제 부처님 도량을 찾는, 찾는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러 어, 서울로 어, 올라면서 막 폐안도 사람이되던마아이라 그쪽 사람들은 노란 좁쌀을 많이 삶아 잡수시고 그런 모이한때때 부처님께 올리고 는 말이야 지가 가가 보러 갑니다. 장원급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를 한번 하고 갔는 게 아이고 장원급제는 했으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 뚝 떨어졌다.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는 뒷김떡지고 터득하는 소리가 내 좁쌀 땄대 떡다 먹고 노랗게 채우고 앉았네. <웃음> 왜 이런 소리를 지님이 하느냐?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은하 부처님 참 영험하시다.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신고, 어? 그럴 건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기가 지망하는 아들내미가 학교에 우리 뭐 한국 사람은 서울대학이 대리라고 사는 게서울대학에 가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겠다. 근데 딱그 100% 들어간다는 조건은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시키고 그러지만 은그놈 속을 알 수가 없는데 말이야. 엄마는 일찍 일어나서 밥에서 도시락도 두 개씩 사주면서 공부하고 오늘 응? 하고 보냈지만 그님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집에 오면 책이나 이래 들다보고 앉아있으니까 공부하는갑다. 떼기가 물속, 어? 따오기란님이 물속을 들다붙고 이래 다보고 들다 앉아있으니까 그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쉬에는빵 떨어져 버리니거 아이고 봉론사 주신님한테 기도 좀추은좀 좀 잘해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우리 아들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또 재판 걸어가지고 기도비 물어달라고 안 할랑가 모르겠다. 그 이제 신앙을 갖는 신앙의 신앙을 갖는 자세가 우리분명 해야 돼요. 절에 나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진실부러. 거짓이 없다. 내가 그대로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나도 부처님과 같이 된다. 아까 참 불가를 나도 부처님 같이 하시는 것던데 맞아요? 조심씩 내가 돼서 그런지 기운이 하나도 없다. 하... 신님네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알고 부처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다. 땅 믿고 무조건 나가면 뭐 막무 쏟아져 나오 것처럼 어, 이렇게 믿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돼. 실천에 옮기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라 불교인으로서의그데 절에는 나오는데 부처님 앞에 막 무릎에 따라서 절도 하고 막 하고 간세한 보살, 미륵보살 하기는 하는데 그 믿음의 자세가 바르지는 못하겠다에 소망성치가 안 돼. 음? 제가 법회때 가면 안 빠지고 이 소리를 합니다. 경주가 뭐 분황사 있죠? 분황사 가보셨어요? 분황사. 그 옆에 밭이 굉장히 넓은 밭들이 쭉고 있습니다. 봄에 봄에 보리바울 메, 밭을 매거든. 짐을 메고 이제 매거든. 어떤 어머니가, 여만 어린 놈을 얻고, 내려놓고, 엄마가 아밥 메고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 놀아서, 앉아 놀아래, 그러고는, 밭을 메 갑니다. 한참 반주 메 가다니, 개님이 똘똘똘하고 하더니, 엄마 젖죠, 젖죠, 이러거든. 그놈 저고 앉아시면 좀, 밭이 지니까, 오전 중에 한 지리 다못메니기 고구마, 고구마 조금만가에 주면서, 이거, 저 부처님한테 갖다 올리고 오면, 엄마가 쳐줄게. 가 부처님께 갖다 올리고 와. 손으로 이이 달랑달랑 엄마한테 저도 먹을욕 혹시 로 갔어요. 한 10분도 못 돼가지고, 저, 저더니, 엄마, 엄마, 부처님이 내가 주는 고구마 받아갔대. 저 엄마, 저또, 저또. 아까준 고구마 부처님 받아 갔다 그러니까 알을 안고 젖을 미기면서 그분향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1느끼 계시는 건데 고무신 한 적이 있거든 스님 임신 한참 부르니까 또아 나오는데 우리 꼬마여 공고 보셨습니까? 못 봤는데. 근데그법당이 마당이 있고 축대가 있고 뜰방이 있고 법당 마루 올라가려면 특히 더 높잖아요. 거 들어가서 탁자 우개 탁자가 조금 높은 게 보고 부처님이 딱서 계시는 부처님이 다또 철불인데 그 부처님 손우개 고구마가 딱 얹혀 있는 거야. 고구마가 딱 얹혀 있어. 이 엄마가 그냥 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 마당에서 그 축대로, 축대에서 신분은 신, 그, 신돌, 음, 그, 받았어가요. 부처님, 이거 받으면 엄마가 젖돈다, 계서 이거 받아, 이거 받아. 탁자옥에 계신 철불로 만든 부처님이 그 어린 아이여고, 간절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봐도 우리 엄마가 저 쫀딱했어. 그 철부리 감동해서 딱 보고 말받아가이다게 여기 계신 분들, 절 많이 합니까? 무리 빗다 줄 절을 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얼마만큼 지극한 정성으로. 내 마음을 다피고 간절한 마음에서 부친께 절을 하냐 안될 것이 없지. 다 되지. 고인의 계송에 네. 일년망시며요 미타부제의별가양이라 통신자와 연하국 처처무비 강락당이로다. 네. 일년망시며요 망연뜬한 생각을 다 쉬어봐라. 깨끗이 쉬어봐라. 그러니까 맹녀여라머시이 그리 바고또 밝았느냐?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가, 구름이 탁휘어지니까 햇빛이 쫙비추온다 이게요. 미타부제가벨 량이나미타비키신것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통신자와 연하국 초천부 비극 났다기라 나 일거일동 일상생활이 무장남 없이 티없는 세계로 다 참여가 되니까 가는 곳마다 어? 아메타블 세상이 아닌 게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돌아가신 분들은 왕생 경락 가소서 왕생 경락 가소서 낮에도 가보지도 않는데 밤에 가면 찾아가겠어요? 낮에도, 낮에도 안 가봤는데 밤에 찾아가겠어? 극락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손등과 손바닥하고 같아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극락식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게아 모든 고인들이 계성을 얻고 또 경전상으로 보냈 났다. 아, 나는 뭐고 법성계를 외운다. 나는 뒷 장경을 외운다. 가는 경을 외운 뭐래? 외운 뭐라 하냐고. 어? 요리책 보고 요리하는 거탁본다해가지고 요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가 할줄 알아야 되지. 담냄이 없는 곳에 오늘의 이 법회도 주지신님께서 조실신님, 대구에 계시는 고성스님, 응? 저 동대 총장하던 주관신님 등등 큰신리들통에다 법문을 들어서 들려드려서 이 보은 사에 나오는 모든 신자님네들이 믿음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실천의 영에서 다 너와 나가 다 부처가 되도록 부처라는 은 아름다운 마음씨로 되도록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회를 어, 열었는데 이 어르만 중을 또다 오라고 그러는 게 나요. 나는 말도 할줄 모르는데 말을 할줄 모르더라도 그런 얘기 있죠. 쑥떡같이 해도 콩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웃음> 어머니라는 그 위치는 굉장히 위대하고 거룩하십니다. 우리 부처님 도량에서도 간세음 보살, 간세음보살 여인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갖다가 상징한 인물로서 여인상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 여인이 아니라요. 안전바를 차 우리 중국, 한국, 일본은 가는 불교라도 가느냐 하면간 안전바를 차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한 뭐고, 어?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앉아서 많은 얘기들 합니다. 아마 귀에 딱 가리가 안 됐을 거예요. 이 정도 그 얘기하고 저 정도 그 얘기하고 뭐이 경도 본게그 얘기고 저 경도 본게그 얘기네. 관문상을 내지 마라. 당들어끊이 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이게야. 한번 다시가 가스레 손을 탁어가감 생각을 해보라. 이게라. 얼마만큼 간세보살을부리면또티 없는 마음씨로 되돌아갔느냐. 경전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티 없는 마음씨로 되돌아갔느냐. 기장경, 머신경, 머신보살. 가슴에 손을 대고, 티 없는 마음씨를 안 돌아가면은, 연급토록 보리심 바르지 못한 사람이야. 여인으로 인해서 도깨치는 어른들이 많아요. 여인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이 화신해가지고 보도각시로 살아가지고는 응? 괴로운 중생을 다 훌륭한 인물로 만들고 그러는 거 하기 때문에 중국에 덕산신임이라는 아니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뭐 유명하냐? 금강경 박사랑. 그 앞에 와서는 건강경 뭐내 어떡하고 입을 못들 정도라? 건강경 너무 해박하게 잘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흙에 대한 요새 같으면에 풀이를 하는 거야. 그걸 소, 어? 소라 그래, 서 자기가 쭉해 놓은 걸 짊어지고 어디로 가느냐. 남방에 선하는 신인 들이 판만 장경이 전부 마설이다. 이렇게 대책을 하니까, 아이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은 마설이라고 하면 누구 말을 어지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것인고 내가 가서 건강경 강의를 좀해 줘야 되겠네 우리 한국 불가능한 건강경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경하고 육조당경하고 근데 요새처럼 뭐, 뭐 교통수단이 나 좋아서 말이야.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응? 뭐 자동차도 타고 갈수 있고 배레리 모고 뭐그 교통 수단이 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그때만 해도 걸어가야 되거든 걸어가야 되는 길라 그래서 나와가 앉아 바닥에다 탄트 해서 못 찍어 지금 나옵니다 차나오 다니니까 메실이걸었겠지 뭐 배가 출출한 점심 때가 되었거든 점심 대가 점심 대가 되는 길라 <웃음> 어디서 만 물고 없는거저 둘레 둘레 보다니까 저 죽기 뒤에 요새 은그 노타리 저 죽기 뒤에 나만 할머니가 함주리를 내놓고 떡, 떡, 떡을 팔고 있는 것 같아 그 한참 더 걸어가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내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떡그한 한접시 맞추세요. 뭐 할머니가 있고 그그좋고 뭐, 뭐, 이따가 또한 접시 달라고 했더니 눈을 떠보니까 신님이 거아 어디 계시는 신님인데 예, 나어 어디 어디 사는 중이요. 떡한 접시 주시오. 그 신님 짐을 주고 있는 거는 뭐요? 건강경이 올수 있다. 건강경. 그러면 내가 건강경에 있는 대목을 내가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하시면 한빛체로 떡을 줄이고 답을 못 하면은 한 알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거든. 자기는 건강경 박사거든, 박사. 그래, 이제, 물어라, 이랬거든. 건강경은 어느 대목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삼세심, 더불도 가득. 그랬죠? 맞아, 맞아. 신님은 어느 마음에다 점을 칠랍니까? 점심한다고 그러시니까. 점심하려니까, 떡을 한대 없이 달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삼세심, 더불로 가득인데, 어느 마음에다 딱점 칠랍니까? 이 건강경 박사 덕산 신님이 여기다 접할때딱붙어버렸어 응. 자기도 모르는 순간이었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뭐 건강경 박사인데 갔어? 덕산 한개도 못 줄겠어 그보살한테뭐 덕산한 몸 얻어먹고 쫓기나 되돌아선다고 생각하니 영영 마음이 편치 않거든 스님 요새 한 4, 50님 밖에 가면 용담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셔 그 스님한테 가서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보어 그래서 그용담스님을 찾아가서 확철 대오를 해가지고 건강경절 법당 앞에다 놓고확불질을 부르다는 그런 일 하고 근데 그용 덕산스님이 훌륭한 스님이요 어? 훌륭한 스님이라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어, 확절되고 한기야. 그러니까, 저래 맞다 꼬, 뗄렁뗄렁뗄렁뗄렁 뗄런, 올게 아니라, 주심한테도, 스님, 그때, 저, 철씨님한테도 듣고, 고성씨한테도 듣고, 저, 집안씨한테도 듣고, 근데, 그게 그 이런 법문을 하시대요. 스님, 그, 무엇 말씀입니까? 무릎 볼 수도 있고 이래도 했는데 뭐 묻지도 않고 젠 이렇게 들리는들는 뭐라는거지 고사님 얼굴딱 보니까 너무 많이 듣고 그래서 하다 저 언젠가 법회 때 보니까 어느 신님이저신님 같은 얘기 하더만 대충 쫓아간다서 저런 소리 한다. 그러죠? 열을 딱본게뭐 듣던 소리고만아감문상을 내지 마라 그러다. 아이고 그장 듣던 소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딱 대고 저신님이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도 다 같이, 부처님처럼 되려고 여기 없거든. 부처님처럼 되려고, 부처님은 지혜로운 인간이고, 지혜로움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기라. 약인이 <놀람> 정자일 서요 어떤 사람이 줘요. 생각을 갖다다 보다 다, 자르고 앉아있었다기요. 아, 아무 잡념 없는 세요성조항사칠보탑이라그 공덕이 시방 벗계에다가막 어?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짓고 막다또 했다 이거라 보탑은 필경에 세우진연이와 그렇게 말이 다 장엄하고 그래오고 머리 입고 달고 이들들마호세하고세워이려면다 없어져 경주 남산에 가게 되면 부처님 그때 조사해 가지고 부처님 거룩한상들이 있는데 응? 마호세 가지 막도들 빼져 가지고 입도 있는데 이런 는거막 그냥 한형을막보인마우세 일념정신은 성정각이라 생각을 거요. 내가 이거 아까 온게요 주시님이 이거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륵전에 기도 모시고 지장전에 기도 모시고 저는. 기도 왜 모십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복잡한 생각을 쉬. 안 쉬면 안 되는 길아. 쉬야 어 되지. 쉬면 자동으로 자기가 원하는 건 자동으로 따라와. 그걸 바래삼아 만는 거야. 이 부처님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내마음에 티없는 마음씨로 되돌아가서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젊은이도 부처 다 부처님처럼 볼수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대로만 내가 진실하고 헛되지 않게 아름다운 마음씨로 데리고 간다마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극락세계에요극락세계로 따로 갈라고 하지 말아라 이겨라 이제 고인이 계속 한마디만 더 하고 설의조의 체당당이여 자정기심성보냥이로다. 부처님이 우리 중국, 일본, 한국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오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더모자이며고 진실하다 이게야. 자정기심성보냥이라 우리들의 마음씨, 틔 없는 마음씨, 아름다운 마음씨. 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들의 고향이 이게요 묘체는 다면 무처소 엄만한그 부처님의 진실한 그큰 그 묘체는 허소가 없어.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옛날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그 진실한 그 부처님 법이 있기 때문에 산나대지 현징왕이라 다 부처님이 되지요. 그러니까 신인네들이 때로는 소리를 꽥 질면서 그 자리를 어?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주장자를 가지고 꽝꽝꽝 이렇게 보이기도 해. 런데 그걸 모르니까 뭐, 그 시인네들 참쉬 잘하네. 뭐, 딱 뛰가지고 꽝꽝꽝 해만 아냐냐, 아, 이러셨고, 아무도 아니에요. 돌아가신 성절선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렇지 뭐 그것도 다 그대로 부처님이 나타난 모습이지 모르면은 안 놓고 기억잘끼리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가 먼데 있는 게 아니다 이기라 등등의 많은 스님들 많은 경전, 참선하는 스님 연보라는 스님 법회를 할 때마다 와서 법문 해주시는 여러 법사님들무엇 얘기를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문상을 내지 마라. 하장 하는 소리 저또 하네. 이러지 말고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다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봐. 을 저게 대구의 동아사에 MBC하고 노래 그거 했는기라, 노래.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죽 딸내미 그 뭐, 뭐 이성이라든가 뭐김성이라든가 뭐 있죠? 그 조그만하니 벌떡벌떡 뛰는 이성이 고기 그 노래 부르는 중에 중간에 중탁 나오더니 말아말아말안말안말안말안말안말안말안말안고안말안말안날안말안말안말에 말아, 말아, 노래, 노래 부르고 탁말니까안르안 다가 부러 그럼 이안지 뭐 부르는 그 노래 부르던 것만은 안고안말안말안말안말안고안고안 거기 거기 떨고 이안말안말안말안말안말안말안말 고 난니까, 뭐, 어, 아직 이 진행하는 과정에 아직 남아 있는데도, 우, 깜동먹고 그 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든는지 심판했지 말이야.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뭐, 어, 뭐, 현철이 뭐, 또 뭐, 그것도 누구지? 뭐, 이런 사람들 온다마마, 아마 보, 은사이기뜨거 아마 귀자아끼고막 터져 나갈 거야. 네네 네, 지금 부르던 그 노래 부르던구만 그런 데는 관문상을 안 내야 돼당 듣던 노래 닥쳐서 하면서 에이 별거 없구나 이런 소리안 하더구만 이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 어? 오늘 한번다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내가 다 태웁는 마음지 부처님 말씀대로 해서 내가 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편안할때 내가 이 세상을 다 해서 갈라고 하려면서 시구 불러 앉아 놓고 내가 인원이다. 그래서 간다. 간다. 이러고 갔물면 얼마나 좋겠어. 갈 때는 병원에서 이사생님나좀 살려줘요. 살려주면 내가 은혜를 갚볼게요 그게 안될 얘기지. 내가 딱 한마디만 더 갈게요. 용양산에 어느 토굴에 어느 노신님이 공부를 하고 계셨어 근데 상자 둘리는 게두 개가요 대서변을 받았네요 가기라 3년 동안에서 이 시봉들이 사장이 잠깐 들어간나에는데뭐 사제가 신임 신임 신임도 염기 좋다 3년 동안에 우리가 시봉해드리시면 스님도 염치 좋잖아요. 막 돌아가 시부서 이랬는 이러, 길어네니 말이 맞다. 나도 갈 때가 되기는 됐는데, 한 가지, 니네 보고 할 얘기가 있다. 뭐인데요? 모양산에 계시는데, 계시는 쾌묵신님이라는 스님이 나한테 와서 병문안을 한다면 나가겠다. 이러시는 길어요. 케목시라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사형 보 그러니까 사형이, 사형이 막야단 치는 거야 이놈아. 이때까지 시범하단 말고 마지막에 그래 신 보고 돌아가시라고 그래. 이놈, 고야나 아이가 뭐, 누가도뭐잘 못된 얘기 했나 뭐신이뭐 그랬지 뭐. 음또 사자 그러는 게라. 그리고 어떻게 할 게고? 네가 그러면 케목시 모시러 갈래? 내가 갈까? 형님이 갔다 오서 내가 시봉하던 터지니까, 막, 내가 시봉할게 갔다 오서. 그래서 가영이담보따를해질맞지고 건강산에서 노양산을 갔습니다. 그 턱, 저리 들어서니까, 노장님이 지폐를 짚어주고 왔다 갔다, 이렇게, 노양산책하는 노심이 한분 계시는 게요. 다른 신도 계시겠지만, 그 신이 탁 눈에 띄는 게다. 저를 캬, 캬, 쟤는요, 건강산, 어? 아무 암자에 아무 신님 시봉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것은 캐묵 신님이란 스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누가 캐묵이다? 어? 당신이 캐묵이라는 거요. 우리 신님께서 스님 병문안을 받아야 가시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응, 가자. 호티핀을 짓고 거길로 따라 내려오셨어. 건강상까지 그때 여름이던가봐 바로 떠 방나피 내려놨거든 지폐를 찍고 온그 지폐를 가지고 그 말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치면서 뭐라고 했겠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야 아야 아야 하다 요새는뭐 한번 막 떠버렸다고 약간 떠들었는데그래 훌륭한 어? 도인도 있어. 떠든다고 도인이 아니야. 이, 이, 이런 종처럼 이리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떠든다고 다 된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부처님 되어야 되겠죠? 그러는 데는 내 마음에 번잡한 생각 다비워셔야 돼. 다른 법은 소용없다. 다 같이 부처님 되고자 하거든 어루만 얘기지만은 명심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법회를 할수 있도록 에, 주신, 신인 듣기 싫은데, 주지신, 고마움에서 그 우리 박상을 칩시다.